들어 올리는 턱건방진만큼 어! 소리나게 해볼게 신부공공공해줘 무한의 도전 속계속 차가 내겠어 연습에 등을 쫓아 뛰어가 난 마치 유재석 이야 오케이 끊을 때가 됐어 이게 신부함의 고리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써볼 히스토리 솔직해 질때내리는내 마음의 소리 지루한 게 싫다면 이제 새 y m 지루한 게 a s 면 이제 새 h i 지루한 게 싫다면 이제 새 t a m i o n Eden say no, Chirohangeshitamion, g